승객 여러분, 열차 운행 중 긴급 사방 발생 시, 출입 능력 긴급 전화번호로 알리거나, 백실 앞뒤에 기산 인터폰 핸드마이크를 뽑아들면, 기관 사업. 이번역은 용계, 용계역입니다. 내리는 물은 오른쪽입니다. 영진직업전문학교 쪽으로 갈수 있는 은 이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그 다음은 용계, 용계.